여러분들, 포르자 후라즌5의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그것 바로 벨로스터를 와이드바디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와이드바디가 뭐냐면은 자동차의 외형을 좀 늘리고 이쁘게 개조한 거.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하늘색. 이게 어울려요.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및 튜닝. 바디키트. 여기서 이제 벨로스터를 와이드바디로 개조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양 옆이 살짝 빵빵해졌어요. 여기 앞쪽이랑 뒤쪽에 오버핸다가 장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버핸다를 장착하게 되면은 휠을 좀더 옆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원래 휠이 여기쯤에 있었는데, 이제 옆으로 빼버렸죠.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휀다랑 휠. 그리고 이휠 사이즈 보세요.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완전 탱크예요 개조비용은 39200달러 그리고 중량이 1409km에서 1428km로 살짝 늘어나요 차량의 제현같은 경우는 2000cc 터보 엔진으로 출력이 275마력 토크는 36km 제로백 5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42km 정도군요 바로 이제 개조를 더해볼게요 먼저 엔진 1.6L 이4 터보랠리 얘가 더센거 같죠? 풀 클릭. 구동 장치는 사륜으로. 다음에 리어 윙더큰 거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다스킵 어차피 이거 바디 키트에 들어가 있어요.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7단 장착 완료. 동력 프로. 오프로드용 자동 장치 장착. 왜냐면은 랠리뛸 겁니다. 아그렇다면 타이어를 다시 봐야겠네요. 랠리용 타이어 장착 완료. 브레이크 프로. 랠리용 스프링 장착 완료. 앞쪽 안트바 프로. 그리고 안티롤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고. 셰시롤케이지 달아드릴게요. 자체 경량화 프로. 캠축 프로. 실린더 프로. 레이스용 터보 장착. 리스트리터 플레이트 제거. 끝났습니다. 출력이 275마력에서 668마력으로 900클릭! 그리고 최종 감성을 조금 땡겨드립니다 제로빼이 무려 2.5초! 최고속도는 304키로 됐어요 바로 이제 레이스를 즐겨봅시다 상대를 보시면은 전부 다 미니!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준비하시고 출발! 미니 군단을 잡으러 갑시다 저희 팀 같은 경우도 벨로스터 N 와 이게 벨로스터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미니가 작은 건가? 차체가 굉장히 가볍고요 이 경쾌한 느낌이 좋습니다 이런 진흙길에서도 빠르게 자세를 잡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벨로스터의 기술력 보시면 제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오마이갓 왼쪽 핸들링 굿 제가 지금 비포장도로를 무려 220km로 달리고 있는 모습 어 차가 살짝 찌그러졌네요 어차피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우 손쉽게 1등 여기까지 마지막 드립트 1등!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건데요 눈앞에 있는 저 산을 올라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1인칭으로 갑시다 다이내믹하게 보시면은 익숙한 핸들이 네, 들어오는군요 그렇지! 여기서 바로 앞으로! 오 마이 갓! 괜찮아 괜찮아 뒤돌아보지 마세요 차 안넘어가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아이 바위 하시고 바위 바위 바위 바위 바위 어, 어 들렸어? 바지스바이 아, 어떻게 된 거야? 뭔 소리지? 역시나 사륜구동의 힘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힘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출력이 600마력인데 무게가 1.2톤 못 올라갈 수가 없죠. 한 번에 넘어가야돼요한 번에 점프하시고 넘어오시면 목적지 도착. 이번에는 하휠 파크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체크포인트 직진 구간. 직진 구간 안 돼. 안 돼. 여기서 살짝 밀리고 있죠. 괜찮겠어요. 괜찮겠어. 점점 더 빨리 400km 돌파 420km.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떨어진다. 가이. 여기까지 오시면은 미션 클리어 1등 뛰어내릴 거예요. 여기서 점프하시고 앞에 깨 다이샷 깼어 그리고 꽝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절벽에서 뛰어내리시고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다이샷 윙이 떨어졌죠. 한번퀴 턴! 고수!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볼게요. 제가 만약 이제 여기를 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여기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 준비하시고, 살짝! 고수!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다시 는면 꽝! 나이스 샷. 제가 도색을 바꿔볼 거예요. 도색을 경찰차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경적을 사이렌! 아 이거 아닌데? 어? 아 경찰 사이렌 어디도대체 아쉬운 대로 하휠 드래곤. 어허. 아 이게 좋아요. 이거 합시다. 제가 이제부터 범죄자를 잡을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차, 이거 나쁜 차 이거. 야마 이 나쁜 사람 같으이라고 너도 나쁜 사람이 이 나쁜 사람 같으이라고저어가마 야마 이 나쁜 사람 같으이라고 범죄자를 제압한 다음에 아라트리프트, 아랍트리프트아랍트리프트 아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이번에는 최대한 높게 점프를 뛰어볼 겁니다. 와그 와중에 미션 성능이 되게 좋네요. 여기서 점프. 그리고 울어. 동료 울음소리. <놀람> 그렇다면 오늘의 커드츠는 여기까지.